안녕하세요 어드벤텍 기술지원팀장 김종욱입니다. 어드벤텍은 산업용 PC시장의 세계 1위의 기업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한국 및 해외에서 많이 사용되는 컴모듈의 새로운 제품 규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주변장치를 직접 디자인할 수 있도록 x86의 최소 운영 하드웨어만 포함한 장비를 컴모듈로 부르고 있습니다. 컴모듈은 PICMG라는 일종의 컨소시엄 단체에 여러 업체가 참여하여 표준화된 규격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규격 및 기본사항은 표시된 PICMG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컵 모듈은 Type 2, 6, 7, 10까지 지속해서 버전 업데이트가 되어 오고 있고 현재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미니, 컴팩트, 베이직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크기가 커질수록 CPU 포함한 칩셋 스펙이 높아져서 성능이 높아집니다. 컵 모듈의 경우 Type 2에서 Type 10까지 어느 정도의 호환성을 유지하고 있어 유사한 피나웃과 동일한 커넥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X86의 기술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랜, USB, PCI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서 기존 컴 모듈의 하드웨어로는 이러한 주변장태의 속도가 높아짐을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에 의하여 컴 모듈이 컴 HPC라는 새로운 이름과 규격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가트 이더넷이 10기가 25기가 USB 3.1이 4.0으로 p c i Gen3가 Gen4, Gen5로 형성되고 있고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컴 HPC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존 컴 모듈과 HPC 사이즈의 비교입니다. HPC는 총 5가지의 폼팩터 제품이 표준화되어 있고 클라이언트용 ABC, 서버용 DE가 존재합니다. 기존 컴 모듈 대비 높은 클락 주파수와 IO핀 개수의 증가로 인하여 캐리어보드와의 커넥터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컴 모듈의 Type-2에서 10까지의 커넥터는 모두 동일한 커넥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제안되고 있는 HPC 제품에서는 랜, USB-PCI 최신 사양에 따라 그림과 같이 400핀 커넥터로 규격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커넥터는 신호품질과 높은 신호주파수로 인한 로스 등 사용에 제약이 많아 변경이 필수적입니다. 클라이언트 HPC의 경우 두 개의 커넥터가 사용되며 총핀 개수는 800개가 됩니다. 컵 모듈이 고객이 개발한 캐리어보드와 연결되는 영역은 높이에 따라서 컵 모듈 아랫부분에 부품 배치 제한이 생깁니다. 컵 모듈은 피메일 타입으로 고정이며 메일 타입을 사용해야 하는 캐리어보드는 두 종류의 커넥터 옵션을 가집니다. 부품의 높이에 따라서 커넥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최종 체계로 높이는 각각 5mm와 10mm로 부품 선정에 고려하면 컷모드 아래 영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용 세가지 제품은 4개의 스크류홀을 공용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 면적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사이즈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버 사이즈인 D타입도 8개의 스크류홀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략적인 기능 비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PCI입니다. 최근의 기술 트렌드로서 연산 처리와 이미지 처리를 CPU와 외부 GPU를 분리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부하를 적게 만들고 성능을 최적화해서 사용하려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PCI의 Gen4 5 지원으로 높은 성능의 GPU를 사용하거나 FPG를 a 통해서 연산을 분배하고자 할 업체를 위해서 중요한 기술 변화입니다. 자사에서도 Gen4 5가 지원되는 HPC 제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GPU나 FPGA 제조사에서도 새로운 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USB 3.0에서 새로운 스펙인 USB 4.0도 HPC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3.0 대비 4.0의 속도는 20기가에서 40기가 BPS까지 속도를 지원하고 있고 고속의 신호처리가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랜 속도는 1기가에서 10기가, 25기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HPC의 사용은 최신화되는 주변기기와 속도 트렌드를 맞춰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PC 관련한 세부 내용을 담은 동영상도 준비해서 다시 업로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드벤텍에서 진행되는 컵 모듈과 HPC의 개발 진행사항과 출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HPC는 기존 컵 모듈과 비교해서 높은 성능이 요구되는 환경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그레이크 기반의 s m 5883과 6883은 현재 최종 양산 단계를 진행 중이며 엔지니어링 샘플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21년도 말과 22년도 초에는 아이스레이크와 AMD 제품이 라인업에 추가될 예정이며 국내 여러 업체에서 자사와 HPC 개발을 위한 사전 작업과 샘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HPC 개발을 위한 자사의 레퍼런스 캐리어보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용 s m DB8800과 서버용 SOM DB8900도 용도에 맞게 준비하시면 HPC 개발에 용이합니다. 어드벤텍은 PICMG 컨소시움의 정식 스폰서 멤버로서 컴 모듈의 규격에 참여하고 있으며 새로운 인텔, AMD 등의 CPU 레퍼런스 보드를 누구보다 먼저 제작하여 시장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컴 모듈 시장 대부분의 주요 업체가 자사 제품으로 양산 및 개발 중에 있으며 사사와 대비되는 모든 기술 지원을 본사 인력과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일 주시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